안녕하세요 율무차입니다 네 여러분들 이번에 어, 오프닝 잘 보셨나요? 네 제가 어, 여러분들 보고 싶다는 거 인스타로 DM을 조금 받았는데 어, 룩북을 많이 보고 싶다고 하셔서 제가 준비해봤어요 어, 일단은 청바지에 어울릴 수 있는 그런 아이템들로 여러 가지 준비를 해보았는데요. 일단은 첫 번째 룩은 어, 흰 티의 청마지 룩이에요. 흰 티가 잘 보이시려나? 잘 보이시나요, 흰 티가? 네, 이게 저의 흰 티인데요. 이거는 음, 5,000원 주고 산것 같아요. <웃음> 얼마 주고 샀는지도 모르고 동대문에서 산것 같아요. <웃음> 그래서 제가 정보를 드릴 수가 없어요. 그리 청마지는 2016년 쯤에 스파워에서 엄마랑 같이 가서 산 겁니다 그리고 제가 다른 거 전부는 드릴 수가 없으니까 액세서리 정보라도 드리려고 하는데 요거는 에이블리에서 링 귀찌로 산 거고요 저는 풀지 않았어요 보시면 이렇게 찌입니다 네. 귀가 안 뚫어가지고 귀 찌고요 이거는 어디였는데? <웃음> 바다 보석인가? 거기서 어, 인터넷으로 산 겁니다 차는 아니에요 아직 차는 못 받고 있어요 <웃음> 이거는 받은 거 같고요 다른 걸 사서 이거는 제가 옷가게에서 산것 같아요 반 바인드 네. <웃음> 그리고 이거는 엄마 시계 빌린 겁니다. 아 그리고 가방은 가방은 제가 꼭 찾아서 네. 달아 놓겠습니다. 더보기란에. 혹시 궁금하신 분 계시면 댓글 달아주세요. 네. 그럼 이제 두 번째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안녕. 왔다 갔다, 갔다 해서 어지러우시죠? 하지만 제가 아직 카메라를 적응하는데 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양해 부때요 <웃음> 네, 그 일단은 옷 정보를 알려드리자면 일단 요 치마부터 요 치마는 아 사실 이게 코디를 보신 분들은 방금 전에 보신 분들 아셨겠지만 이게 튜 탑이라고 생각하셨을 거예요 튜브탑. 그건 튜브탑이 아니고 마시도 아니에요. 그냥 제가 코디를 이렇게 하다보니까 하나 이게 하나에 국한되어 있으면 좀힘들더라고요 코디를 하기가. 그래서 저는 치마를 튜브탑으로 입었습니다. 네. 위에는 얇은 가디건. 요즘에 그 에어컨도 많이 쐬고 그러잖아요. 에어컨도 많이 세고 아무래도 저 같은 경우에는 좀 바스트가 있는 편이라서 겨살이랑 이런 게 많거든요 <웃음> 일단은 이거는 모르겠고요 그냥 어디서 딸려온 거예요 얘도 제가 액세서리를 주면 많이 주거든요 뭔가를 많이 사서 그다음에 얘는 얘랑 얘는 공짜로 알려드리기 싫어요 <웃음> 그래서 댓글 달아주셔서 공... 궁금하시다고 하시면 알려드릴게요 제가 좀 힘들게 찾은거라 공짜로 알려드릴 수 없습니다 댓글을 달아주시면 그때 알려드릴게요 이거랑 요요귀지는 제가 제일 아끼는 애들이라 알려드리기 싫어요 <웃음> 그리고 이거 아그 유튜브 아 그쵸 유튜브는 알려드려야돼 댓글 많이 달아주세요 이거는 앞머리는 요즘 유행이라 깻잎머리인데 원래 저는 이렇게 머리가 길어요. 여신 앞머리거든요. 열개 여신은 아닌데. 그래서 이걸 이렇게 휘면은 이렇게 깻잎머리가 된답니다. 자, 그럼 이제 그만 세 번째로 보러 갈 그래서 음 제가 어, m g 세대인건잘 모르겠지만 어, m g 세대라고 하잖아요 <웃음> 근데 그런 느낌으로 입어봤어요 일단은 요새 m g 세대의 필수품인 요 헤드셋 꼭 하나씩은 있으시죠 그 다음에 똥머리는 더우니까 똥머리 해야되고 저같이 긴 분들은 그 다음에 어, 이어커프들로 악세사리는 그냥 안알려줄거예요 댓글로... 어, 어, 아무도 안 궁금하면 어떡하지? 하지만 댓글로 물어봐주셔야 알려드릴거요그 다음에 이 목걸이 이 목걸이도 댓글로 달아주세요 목걸이도 요즘 이거는 보여드릴게 예쁘니까 음. 도자기 원석 느낌 저도 아직 입덕한지 얼마 안됐는데 이런 느낌 그 다음에 브라렛이랑 이런 그물망 니트로 이렇게 하면 어깨가 좀 예뻐 보이거든요? 이렇게 매치를 하면 이유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렇게 브라렛이랑 이렇게 그물망 니트랑 이렇게 매치하면 예뻐 보이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 가방 이 가방은 이 가방도 제가 모르겠어요. 아 근데 정보를 너무 모르는 거 아닌가? 근데 너무 제가 옛날에 산 것들로 코디를 해서 지금 감이 안 잡혀서 제가 더보기란에 적어놓거나 아니면 문의주시면 어, 알려드릴게요. 저의 스타일링을 참고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꼭 그걸 살 필요는 없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비슷한 걸 사면 되죠. 많으니까. 네, 그러면 다음 룩 보러 가보실까요? 아 그전에 이거 헤드셋은 진짜 무기가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써도 이쁘고 이렇게, 이렇게 목에 걸어도 예쁘잖아요 그래서 파피들이하면꼭 소장하는 거 추천 찍었다. 화질이 조금 안 좋으신 것 같아서 아, 안 좋을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바꿨습니다. 네. 좀 코디가 밑에가 중점이니까 좀 뒤로 온점 양해 부탁드릴게요. 그, 그리고 이거는 이거는 출처 알아요. 그 알려드릴 수 있어요. 이거는 에블린 슬립이고 당연히 단종됐죠. 힌티지니까 어이구 단종이 됐겠죠? 네. 요거는 이것도 보여드릴게요 너, 너무 예쁘죠슬이블 정말 사랑해서 정말 그 원피스부터 이런 슬리버리스까지 여러 종류 다 가지고 있는데요 그 다음에 요 가디건은 에이블리에서 그냥 코랄색 가디건 있는 거 아무거나 찾아서 산 거예요 그래서 정보를 꼭 더보기란에 써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 요거는 20려나? 제가 진, 진짜 아끼는 귀걸이에요 그래서 기념일이나 데이트할 때도 많이 끼고 그 다음에 특별한 날도 정말 많이 끼는 귀걸인데 이거는 오, 강남 지하상가에 <웃음> 귀집 많이 파는 데가 있어요 거기서는 맨날 거의 30분 넘게 고르고 있어요 네 이, 이런 보물을 찾기 위해서 그 다음에 꼭변색 안되게 지퍼백에다가 담아놓습니다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청수한척 한번 하고 다음 코디 세트로 넘어가 보실까요? 원하는 것좀 보일까봐 다 있었어요 네 요거 이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어 어디 어 샀지? 어디 샀지? 쇼핑몰에 산것 같아요 쇼핑몰에 산것 같은데 제가 정확한 경위를알 수가 없는 게 아마 이 친구를 제가 2020년 당시에 사서 기억이 가물가물해요 왜냐면 그때 고3이었거든요 <웃음> 그래서 솔직히 정확한 정보는 드릴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 목걸이 이목걸이 경우에는 확실하게 기억해요 이건 동대문에 서샀어요 동대문에 밀리몰에 8층에 어그 악세사리 가게가 있거든요 거기에 샀어요. 거기에 많은 곳 중에 하나를 샀고요그 다음에 이거는이렇 우리 끝까지 보고, 정말 예뻐요. 많이 예쁘다고 해, 해주시더라고요, 주변 분들이. 유, 유튜버 분들 보면 이렇게 하면 초점이 잡히는데. 보이려나 이시나거는 윙블링을 샀고요 광고 아니에요 이것도 몇번분만 한지 모르겠는 <웃음> 광고는 <웃음> 아니고 협찬도 아니고 그냥 제가 제 용돈이랑 엄마 돈을 아서 뭐 뜨개랑 자수가 진짜 예뻐요 보이세요? 그런 다음에 이 디테일이랑 레이스 디테일이랑 콩단추도 이렇게 되어 있어서 착혀 없거든요? 얘 포인트들이 진짜 하나하나 확실하게 잡혀있어요, 여기 안에 브라렛. 브라렛은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되있는 브라렛이거든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하여튼 이것도 정보를 알려드릴게요. 제가 너무 정보를 지금 하도안 알려드리고 있다. 진짜 너무하네요. 심했다, 저. 그쵸? 하, 하나도 모르네요. <웃음> 뭐지 얘가? 그, 하여튼, 브라렛 많이 파는 에이블리에, 그래서 샀어요. <웃음> 네, 그렇습니다. <웃음> 안녕.